몰랐다. 오늘의 컨텐츠, 빨강약을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버추어의 <웃음> <웃음> <뻣주왕의> 꽃그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컨텐츠입니다. 제가 요즘 그 핸드폰 어플에 스노우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스노우에서 돈을 조금 주면 그 AI로 캐릭터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 사진을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와 너무 예뻐요. 캐릭터 같아요. 그게 맞아? <웃음> 여러분들 제 얼굴 보고 싶으신가요? AI가 그려준 사진을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너무해. <웃음> 너무해. 이미 본 얼굴을 알고 있어서 딱히 상관 안 쓴다고? 안녕. 나는 버추버야 나는, 얘들아, 여러분들, 저는 버추머예요. 그렇게, 그렇게 빨간 약을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면, 진짜, 진짜, 모코코 뿅망치로 머리 꽝! 하고 때려버린다, 진짜로. 씨. 얍! 현실과 제일 가깝게 나온 AI 그림이에요. 어때? 그나마 괜찮다고? 이상해요 하지만 실물이 넘사라고 야 실물보다 사진이 실물보다 사진이 더 이쁘게 나왔는데 실물하고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놀리고 싶게 생긴건 똑같구만요 뭐. 뭘 놀리고 싶게 생겨 <웃음> 뭐, 뭔데 뭔데 너네들이 날 놀냐 아! 근데 이게 부드럽게 나오기는 했는데 역시 AI 그림이다 보니까 뭔가 어수선에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우와, 너무 부드러워요. 아니, 아니, 머리카락밖에 안 보였는데 뭘 자꾸 부드럽대. <웃음> 뭐, 아무것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뭐. 아, 고르님, 너무 부드러워요. 여러분, <웃음> 어떻게, 어떻게 반응을 하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근데 어른스럽게 나왔어 부드러우면서도 생각보다 어른스럽게 나왔다? 이쁘지 않아? 어, 진짜 진짜 되게 그 스노우 AI 사진이 사진이 되게 이쁘게 나왔어 확실히 어른스러운 느낌이다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른스럽게 나왔다가 이게 어른스럽게 나왔다고 하면 이게 진짜 찐으로 찐으로 어른스럽게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진짜 걸크러시 뿜뿜 하는 그런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뭐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어, 진짜 완전한 어른스러운 꽃구름을 갖고 왔거든요 완전 어른스러운 블랙 블랙 블랙 컬러의 배경 뚝뚝뚝뚝 흠뻑 흠뻑 진짜 이렇게 어른스럽게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완전 완전 어른스럽게 나왔어요 <웃음> 네. 닮은 점이 었다고 아니래! 하나도 닮은 점이 왜 없어요? 있지? 눈 똑같지? 입 똑같지? 코 똑같지? 어? No. 똑같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렇게 보면 뭐랄까 되게 멍청해보이는... <웃음> 이게 어른스럽게 나왔잖아요 이게 진짜 어른스럽게 나왔는데 분위기가 있는 흑백 사진이 하나 더 있어요 진짜 이거 분위기 개..개 예뻐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꽃구름의 분위기와는 완전 반대인 분위기이기는 한데 허, 진짜 이쁘게 나오지 않았어 이거는? 누구세요? <웃음> 아니 아니 저 저라니깐요 저꽃구름 카리나님 느낌이 난다고? 허, 허, 그러면 안돼나나 나 카리나님 팬분들한테 혼나요 쁘긴 한데 누구세요? 저랍니다! 아씨 아니라고? 저왔다니까요제 사진으로 그 스노우 AI가 돌려준 거라니까? 구름 아가씨는 저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친구라고요 친구 아니고 나라고나 <웃음> 나라오! <웃음> 아니 제가 직접적으로 빨간약을 이렇게 까고 있는데 이렇게 까고 있는데 왜왜왜 왜, 왜 꽃구름님 아니라고 그래 그냥 포기하세요 얘들아 팬미팅은 어떤 걸로 하자 <웃음> 얘들아 팬미팅은 팬미팅은 그좀그 그 어떤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웃음> 저 진짜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니깐요 안돼 저 사인 받아야 해요 안돼 배미팅 캔슬이라니 이거는 파랑색깔 파랑색깔 배경이야 그리고 내보초홀이 망가졌어 응애 응애 응애 내보초홀 움직여 내보초홀 내 움직여 응애 데 버츄얼이 움직이지 않나요 망했어요 아 됐다 <웃음> 아, 버츄얼도 이건 아니래요 아니야 뭐 버츄얼도 버츄얼도 이게 아니래 여기 청순하잖아요 이쁘잖아 여기에 이 그림만 그리면 멍청해보이는 기술이 있어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땡 동그라미 땡 코, 고... 입. 진짜, <웃음> 야, 진짜, 이렇게만, 이렇게만 그리면 왜 이렇게 멍청해 보이냐? 아, 진짜, 이렇게만 그리면 진짜 걔 멍청해 보이는 것 같아. 야, 어떡하냐. 그냥 본인이니까. 왜? 나도, 나도 멍청하게 생겼어? 잠깐만. 확인을 해보면 되지. 동그라미 땡. 동그라미 땡. 코입아 <웃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아 지독해 지독해 멍청해 보이. <웃음>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AI로 만들어서 지코에다가 올려놨다고? <웃음> 어? 진짜? 돌린 거예요? 돌렸는데 이렇게 이쁘게 나온거야?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이쁘게 나왔다! 야 이거 진짜 이쁘게 나왔다! 아 여기도 동그라미 땡 해줘? 아이 참 기다려봐 자 여기서도 해줄게 동그라미 땡 동그라미 땡코입 이쁘다 근데 이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실제? 실제가 아니다? 맞는데 아닌 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아꽃그 아, 아, 현실은? 결론은 꽃구름이? 꽃구름은 현실이 낫다 실물이 낫다 그거는? 거짓이다 <웃음> 진실이죠 아니 그게 어떻게 진실이야 너네들이 내 실물 봤어? 봤냐고? 너네들이 내 실물 봤냐고?